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화재 진압을 하다가 순직한 3 명의 소방관에게 먼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주변의 지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대부분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도 사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내 재산과 연계가 되고 부동산 동향을 보고 전망을 보는 것이고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겠죠. 사실 인터넷을 보거나 뉴스를 봐도 어마어마한 많은 얘기들의 부동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채널로 해서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속에서 결국은 판단을 내려야 할 분들은 여러분이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게 사이버 공간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사이버 공간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직접 만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전화번호 까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이버 공간 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다 주택이다 매물을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는 그런 유튜브도 있지만 은 실질적으로 뭐제 영상도 마찬가지 상가주택이나 어떤 아파트 매매에 대한 매물들도 올려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를또 주시면 되고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사이버 공간 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유튜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전화번호도 없이 뭐 동향이라고 올려놓고 뭐 있는 것대로뭐 얘기를 하고 그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되지도 않죠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사이버 공간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전화를 할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사이버 공간으로 생각하고 넘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인지 뭐 얼굴을 뭐 보고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얼굴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개코나 볼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실 것 같으면 제 낚시 영상이나 아니면 은 마찬가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족구를 하기 때문에 족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실 여기에 여기 있네요 클럽 족구 네, 유튜브 23번 이게 제 영상입니다 제 영상에서 방구에이기 들어가서 뭐 운동하는 자체가 제 얼굴이 다 나오고 주변 사람들도 다 나옵니다 이게 본인입니다 네, 이게 제가 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얼마든지 찾아보려면 다 나와요 네, 뭐제 경기는 제 경기라고 따로 뭐 조구 경기에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시면 되고 뭐 예전에 낚시 있는 영상도 마찬가지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으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오신 김에 구독 이라도 좀 눌러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얼굴을 노출을 시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뭐 친구를 노출을 시키지 않고 뭐 얘기를 해서 실기 신뢰가 뭐들가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뭐 필요한게 있고 뭘 구매를 해야 된다 싶으면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 보시면 되고 그런거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크게 잘생기고 뭐 비주얼이 좋은 뭐 얼굴이 아니라서 굳이 그런 것 보다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올려 드리는게 맞죠 뭐 영상에 얼굴 내놓고 그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좀 그래서 나이가 많아 보인다 뭐 실제 저하고 만나는 분들이 어, 생각으로 나이가 많으시네요 뭐 50대 중후반 60대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고 야, 나이가 억수로 많게끔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런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죠 이 상황을 그냥 절대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펄판을 깔고서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되고 알아보려고 하면 모든 것을 알아봐야 되고 단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서서히 댓글도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보기만 보다가 서서히 댓글을 다는 거죠 댓글은 기본적으로 뭐 좋은 댓글, 나쁜 댓글, 뭐다양하게달 수도 있고 하지만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는 설면필를 깔고 모든 부동산에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많이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전화를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화를 하지 않고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많은 전화들이 왔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화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은이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어느 정도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은 이걸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수준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물론 뭐제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뉴스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것을 접해서 물어보고 시간이 나고 틈만 나고 지나가다가 부동산만 보이면 들어가서 물어보시라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세상을 살면서 다양하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쳤는지 지금 현재의 기회인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다시 한번 벌어지기가 절대 쉽지 않다. 정식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뭐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아무것도 그런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또 믿는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정치지,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막걸리스한 분이 안 되는 것은 이제는 20대, 30대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뭐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찾아보거나 동향을 확인하거나 재산을 정식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자영업, 뭐 다양하게 식당들도 하지만 식당들 마찬가지 내 이웃이, 내 친척이 그런 자영업 식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서민들은,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분들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잘볼 때는 엄청나게 잘 벌었겠죠. 잘볼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상황이고 현재는 그만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존에 아파트를 너무 저렴하게 팔았던 분들 아니면 재개발을 너무 적게 보상을 받았던 분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압니다. 위기가 있었다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그냥 지나쳐서 보지 마시고요. 이런 뉴스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뉴스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속에서도 다양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 보다 보면, 아파트 상향한다, 뭐 내린다, 오른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요. 뭐 사실상 뭐 0. 몇 프로, 0.5% 내렸다, 뭐 이런 내용들 많죠. 사실 이런 내용들도 사실상 다아 맞다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무슨 0.01% 내리고 0.2% 내리고 안 그렇습니다. 지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이하 금매물 나오는 게 수두룩한데 물론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지만그 평균으로 모든 걸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금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분양들이 지금 엄청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뭐 하락이다 뭐 줄었다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지만은 불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전에는 가격이 내리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뭐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의 뉴스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뭐 이런 뉴스를 다 보면서 이것만 대부분 믿는 것이 아니라 옥석은 여러분이 가려야 되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일제 그런 일들이 뉴스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뭐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된다. 단지 1, 2년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부동산을 미친 듯이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현실 파악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2년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한다면 사실 그 1, 2년 사이에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아는 손님들이 뭐 얘기를 제가 해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집에서 뭐 사생활하는 사람이 사실 어떤 분들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1, 2년 동안 정말 신경을 바짝 써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시거나 동향을 아시거나 전망을 보시거나 그리고 지나가다가 부동산 문만 열렸다면 막 들어가서 물어보시는 그런 뻔치도좀 필요하고요. 1, 2년 동안의 노력은 평생을 자지우지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전화는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화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전화보다는 아구잡이로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고 나머지는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기사를 보시고 tv 를 보시고 다양한 매체로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 1,2년 동안 그 공부했는 노력이 사실상 나중에는 한 선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소 없는 내용 같지만은 항상 생각은 있는데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미칠 수, 미쳐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오늘의 포커스는 열심히 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